이분이 몇 번이나 거절당해서 그 켄터키 할아버지 가될수 있었을까요? KFC 창립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어,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지속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앤서니라빈슨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세계적인 자기개발 강사 변화심리학의 최고 권위자 사람을 바꾸는, 이 변화시키는 그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라빈슨은 뭐라고 할까요? 변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꾸준하게 어, 변화를 지속할 수 있을지 어, 앤서니라빈슨은 레스터 레븐슨씨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레스터 레븐슨씨 누구죠? 생각만 하면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시크릿 심상화의 뭐 1인자 대가라고 할수 있는 본인이 빈털터리에서 뉴욕의 아파트 670채인가? 그쵸 그렇죠? 670채를 얻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은 그니까 러 어마어마한 재, 재산가가 되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은 사람 심상화를 통해서 끌어당긴 본인이 원하는 슈퍼카 커스텀 슈퍼카를 공짜로 끌어당긴 사람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냐 자 우리가 변화를 지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 과거는 중요치 않다 과거에 별로 효과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할 일과는 무관하다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일이다 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허망하죠? 저게 무슨 방법인가 싶죠? 그쵸?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진리는 진짜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가 들어도 그래, 마치 저 말이 맞아. 하는 말들이에요 그니까 러 나는 뭔가 대단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얘기를 들어봐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하거나 무슨 이상한 용을 갖고 와서 뭔가 있어보이게끔 말을 하거나 뭔가 말을 돌려서 뭔가 어렵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엔 돌고 돌면은 아 결국엔 이 얘기 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행하지 않습니다 레스터 똑같이 말했습니다 레스터 어떻게 하면은 제가 성실하고 꾸준하게 이 변화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바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 해요 레스터도 앤서니 라미스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변할 수 있다고 오늘부터 변할 수 있다고 오늘부터 내가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받아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단순한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한데 뭐가 있는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알고있는 무언가 그 여러분이 알고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에 이미 모든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답이 여러분의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쵸. 그렇죠? 반야심경도 이번에 포라클 컴퍼니에 그 누가 감사해도 구매 후기 올리면서 밑에다 반야심경 그해석본을 같이 올려주셨더라고요아 그거 보니까 그 반야심경에도 똑같은 말이 써있습니다. 어, 반화심경이라는거 하면은 이제 불교 경전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이제 뭐 포라클 채널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어, 그건 그래도 이제 뭐 한자어고 좀 어렵긴 하지만 해석본을 보면은 내용 자체는 똑같은거죠 내용 자체는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학습된 무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무능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변화할 수 없다 나는 해도 안된다 라고 학습이 된거예요 근데 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아충카님 제가 이거 진짜 마음공부 영상이나 책같은걸 보고 아, 수백번 수천번 시도를 해봤지만 저한테는 다 소용이 없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충카님아충카님이래왜충카님이 <웃음> 나오냐 <웃음> 아 그래요 어떤거 해보셨나요 하고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요 세보죠 해보면 열 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해본 방법이 열 개도 안 돼요. 근데 저한테 말할 때는 순간에 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을 다 해봤지만, 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몇 가지 해보고 안 되면은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안 되는 것을 되게 과장해서 생각합니다. 아,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학습된 무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사람이 무능력해지죠. 도전하지 않고 난 해도 안되니까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가게 되는 그런 마인드를 하게 돼요 자 32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매일매일 상황 개선을 위해서 강력한 행동을 취해야 돼 심지어 그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도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 여기서 말하는 앤서니 라빈스의 말은 약간 이런거 같잖아요 어 네가 원하는걸 결정을 해그 다음에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대신에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포기하지마 라고 말하는것 같아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고 아힘들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공부를 하니까 마음공부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아가요 그 영감을 따라서 행동을 계속해서 지속을 해요 심지어 현재 상황이 내 소망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날 내맡기는 거예요 내 소망에다가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일관되게 포기하지 않고 자, 시크릿이나 뭐 아, 시크릿은 아니죠 시크릿 말고 이제 마음공부 책들 보면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설사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일 때 조차도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일관되게 나아가야 한다. 그때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때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잘 나아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잘안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때가 사실 여러분이 진짜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르는 그 기점이 되니까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은 계속 밀고 나갈 거고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다면 은 단번에 주저앉겠죠 아 역시 안되나 보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 역시나 안되는구나 아 포기하자 하고 마는 거예요 그쵸 어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게 성공의 어 한가지 중요한 열쇠이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자켄터키 프라이키 어 캔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있잖아요 KFC 그 할아버지 그 켄터키 할아버지 허허허 이게 하얀색 양복에다가 배에 볼록 나와갖고 수염이 렇게 덥수룩한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좀 유명해서 많이들 들어봤을텐데 그 켄터키 할아버지의 이름이 커넬 샌더스래요 자 커넬 샌더스는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엄청난 성공이죠 그죠? 그분이 나이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 전세계에 KFC가 없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일까? 돈이 많은 친척이라도 있었던 걸까? 하버드 같은 인류 대학을 나왔기 때문일까? 아니면 어렸을 적부터 사업에 눈뜬 덕분에 성공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사실일까? 대답은 아니오이다. 커널 샌더스가 꿈을 향한 첫 걸음을 뗀 것은 놀랍게도, 놀랍게도, 예순 5살이 되던 해다. 무엇 때문에 그나이에 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당시에 그는 빈털터리의 혈혈단신이었다. 그가 받은 첫 사회보장금은 고작 10만원 10만 원남지셨으니 10만 원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회를 원망하거나 욕설을 적은 편지를 의회에 보내는 대신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 그들에게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게자 이분이 웬만하면 여러분들 나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포라크 채널 평균 연령이 예순 살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순 살이 넘는 분들도 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한 방송에 한 90% 이상은 어, 60세 이하거든요. 그죠? 환갑이 안 되셨어요 아직. 근데 이분은 그 나이에 그 나이에 돈도 없이 빈털터리에 연금 사회로부터 나오는 연금을 한 10만원 남짓정도 받으면 생활을 하고 있는거예요 매달 그 상태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할아버지가 했던 생각이 뭐냐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되나? 60세 남성분이 했던 생각이 뭐냐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줄수 있는게 뭐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게 뭘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 켄터키 할아버지를 따라서 치킨 장사를 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만이 갖고있는 달런트가 있을거예요 달런트가 여러분만이 갖고있는 능력이 있을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혹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잘하는 뭔가가 있을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수 있는게 뭘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자 이 사람은 또 이제 이런 답이 떠올랐죠 사람들이 내가 만든 닭고기 요리가 맛있다고 했어 이 요리법을 식당에 팔면 어떨까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그는 즉시 이렇게 생각했다 어림도 없는 소리지 요리법을 팔아봤자 집세도 안 나올거야 이번에는 좀 다른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요리법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닭을 제대로 요리하는 법을 직접 보여주면 어떨까 맛이 좋아서 식당이 잘 되면 그래서 손님이 늘어서닭 요리 매출이 늘어나면 수입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생각을 해내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커넬 샌더스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직접 식당을 찾아다니며 음식점 주인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맛이 기가 막힌 닭튀김 요리법이 있습니다 이 요리법으로 닭튀김을 하면 장사가 잘될 겁니다 그러면 제게 수입의 일부를 주십시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눈앞에서 그를 비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봐요 영감 당장 꺼져요 그머저리 같은 하얀 양복을 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커넥 샌더스가 포기했을까? 물론 아니었다 그는 성공의 첫 번째 열쇠를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인간적인 힘이라고 부르겠다 인간적인 힘은 끈기 있는 실천력이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끈기 있는 실천력이다 끈기 있는 실천력 즉,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커넬 샌더스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음식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다음번 식당에서는 좀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전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원하는 답을 듣기까지 커넬 샌더스는 몇 번이나 거절을 당했을까? 이 커넬 샌더스는 몇 번이나 거절당했을까요? 몇 번. 켄터키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죠? 예. 애칭이니까 그냥 이렇게 부를게요 켄터키 할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분이 몇 번이나 거절당해서 그 켄터키 할아버지가 될수 있었을까요? KFC 창립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무려 1009번이었다 1009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나서야 샌더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는 음식점 주인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는 낡가 빠진 자동차로 미국 전역을 횡단하고 구겨진 흰 양복을 입은 채 자동차 뒷좌석에서 잠을 잤다. 아침마다 제안을 받아들일 누군가를 찾아다니며 꼬박 2년을 2년을 보냈다.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려고 준비해놓은 닭튀김 쪼가리를 떼어먹는 것으로 허기를 달래야 할 때도 많았다. 2년 내내 거절만 당했던 셈인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 그 때문에 커넥 샌더스와 같은 성공 사례는 단 하나뿐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천번이나백번을 고사하고 스무 번만 거절을 당해도 포기한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그만큼의 실패를 이겨내야 할 때도 있다. 역사상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 거절당해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아니오라는 말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꿈이나 이상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있다면 그 무엇도 내버려 두지 않았다. 월트 디즈니가 세상을 가장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302번이나 거절을 당했다는 사실 아는가? 은행은 전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비전을 갖고 있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몸을 바쳤던 것이다. 자, 되게 중요한 건데 그쵸? 저 같아도 저 같아도 20번 정도 그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1000번이 아니라 100번이 아니라 저는 한 20번 정도 거절당했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20번? 20번이 뭡니까? 한 10번? 한 10번 거절당하면 은좀 약간 이제 의기소침해갖고 어 포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어머니 얘기 어머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 옛날에 꿈이 가수였다고 했잖아요 노래는 못하지만 꿈이 가수였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죠 맨날 반대하셨어요 맨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클 때까지 그냥 중학교 때는 야, 고등학교 가면 노래를 해라 라고 반대를 하셨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고 나서 노래를 해라 하고 반대를 하셨고 대학에 가니까 군대에 갔다 와서 노래를 해라 하고 반대하셨고 군대에 갔다 오니까 야 그러면은 취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노래를 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언제 언제 노래를 할수 있냐고 엄마 때문에 나는 꿈을 이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네가 정말로 가수가 되고 싶었다면은 내가 이렇게 반대를 했어도 어떻게든 했을 거다. 지금쯤이면은 어떻게든 어떤 성과를 냈을 건데 너는 그러지 않았다. 네 꿈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다. 너는 정말로 그 꿈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냥 단순하게 좋아 보이니까 바랐던 것 뿐이지 진짜 네가 그거를 가슴 깊이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건 너의 진짜 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모습인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이제 머리에 망치를 한대 맞은 것처럼 충격이 딱 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아 보이니까 그냥 한번 그냥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 하고 가볍게 한번 생각해본 거죠 진짜 꿈이라면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일이라면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중간에 분명히 실현이 오고 누군가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게 내 지인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뭐랄까 어 반려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포기를 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마음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 정도로만 원한 겁니다. 그 정도로만. 누가 반대하면 쉽게 포기할 만큼만 원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너 이거 진짜로 원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면은 나 진짜로 원해 어떤 역경이와도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하고 계속해서 대답을 하면 세상은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아 그래? 네가 진짜로 이렇게까지 바라는구나 그럼 너는 그 꿈을 이루게 해줄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두 번 실패를 하면은 금방 포기하죠 금방 포기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한 번, 우, 항상 성공만 하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성공만 할수 없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죠? 수많은 실패에 따릅니다.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성공했어요. 그 다음 일도 성공했어요. 그 다음 일도 성공했어요. 계속 성공만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단한 명도. 단한 명도. 계속 실패를 해요.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 아무리 세계적인 뭐, 가수, 아무리 세계적인 뭐, 연예인, 뭐, 세계적인 사업가 들도 항상 실패를 합니다, 중간중간 어, 뭐냐 우리나라 뭐 예능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유누님 유재석씨도 웬만한 프로를 다 성공시키잖아요, 그죠? 유재석이 나오면 아, 이 프로는 무조건 된다 그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석이 나왔지만 망하는 프로들도 있어요, 그죠? 보면은 있단 말이에요 실패를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 몇번 해보고 안되면은 아, 난 안되나보다 하고 학습된 무능 빠진다는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거 그래서 좀 약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말을 많이 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냐 해밍웨이 있잖아요 해밍웨이 누인가 바다를 쓴 해밍웨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퇴짜를 먹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심지어는 그 출판사에서 이런 얘기까지 들었대요 이게 무슨 글이냐고 쓰레기같은 글 같다고 가지고 오지 말고 포기하라고 작가라는 꿈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글 써서는 당신은 어 작가로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책 많이 팔렸죠 노인가봐다 몇억 부러 팔린거 아는데 예 네. 그렇게 되는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사람들의 다른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돼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마음공부적인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면은 다른사람들의 말은 뭐라고 했죠 내 무의식의 반영입니다 내 무의식의 반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반영이 아니라 내 무의식의 반영입니다 내 무의식에 있는 것만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자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 이거 못해라고 말하는 거는 내 무의식이 난 이거 못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오케이 나 못해라고 수락을 해버리면은 내 무의식에 그냥 굴복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난할수 있어라고 말하면은 내 무의식을 납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켜 나가는 거예요 난할수 있다고 그래서 내 무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인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는 되게 극단적으로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마음의 힘을 알고 나아가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실패는 안할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 이분들은 그냥 노력만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거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힘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 한다면 이렇게까지 많이 실패하지않을거예요 이렇게까지 어. 수천번을 실패하지는 않을겁니다. 이렇게 뭐 수백번 수천번 어, 실패를 해도 수십번 선에서 실패를 하고 말거지 말거지 어, 이렇게까지 많이 실패는하지않을거예요 너무 거먹지 마세요. 그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자 앤소니 라빈스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제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